어느덧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푸가 스는 배고파 이벤트가 11월 7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들 마스터 찍으셨죠? 아직 못 찍으셨다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번 푸고파는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직 마스터를 못 찍은 분들을 위해서 공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벤트가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1분 동안 준비된 요리 재료를 공격해서 부적 데미지를 얻고 여기에 조합에 따른 배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데미지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합을 잘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벤트 같으면서도 매번 요리 재료의 스탯과 채점표의 배율을 파악해야 하고 이벤트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플레이를 방해하는 패턴이 자꾸 하나씩 추가가 되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이벤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번째까지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새롭게 추가된 패턴을 보도록 할게요. 패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SP 스킬이 없고 아군 용사에게 이로운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버프를 걸어도 바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15초마다 요리 재료에 걸린 디버프를 해제하면서 1초동안 면역상태로 만들어요.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패턴으로는 5초마다 데미지의 20%를 반사하는 여신의 보호를 거는데 아, 이것 때문에 이번 푸거스에서 이로운 효과 해제가 아주 중요했죠? 여기에 이번 플레이팅 배점을 보면 프리스트가 2점, 위자드, 팔라딘이 1점, 아처, 헌터, 워리어가 0.5점으로 용사는 프리스트, 위자드, 팔라딘에서 고르는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에 방어 저항을 깎아줄 용사를 넣어야 하고, 힐러는 죽지않게 흡혈 반지를 껴줘야 하며 5초마다 여신의 보호도 해제해줘야 하고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복량이 많은 힐러를 넣어주는게 이번 공략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실 슈브에 적각 용사만 있어도 혼자서 마스터가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는건 슈브가 없다는거니까 슈브가 없이 조합을 짜보도록 할게요 이합은 딜러, 힐러, 디버퍼 이렇게 갈 거고요 힐러에는 너스파이를 고정적으로 넣어 주도록 할게요 너스파이는 회복량이 많고 승급용사라서 얻기도 쉬우며 배점도 높일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디버퍼는 딜러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리퍼나 안즈같이 자체 적각을 갖거나 관통력이 높은 딜러라면 바이올렛이나 세이메이같이 이로운 효과만 해제해주는 용사로도 충분히 마스터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비와 같은 퓨어 딜러들은 따로 저항도 깎아줘야 하기 때문에 펫니리를 넣어줘야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조합을 어떻게 짜야 할지 감이 오셨나요? 그럼 확인도 해볼 겸 문제 하나 내볼게요 마스터를 찍기 위해서 보기에서 알맞은 용사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공략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이벤트에서 제가 느낀 아쉬운 점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푸고스는 배고파의 재미와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다른 이벤트나 던전처럼 단순히 딜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약한 용사더라도 공략 포인트를 잡고 부족한 데미지는 배율로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번 푸고파에서 그랬으니까요. 반면에 이번 후보판은 페널티가 쌓이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몰라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계약 용사가 하나는 필요했고, 또폭딜을낼수 있는 딜러는 얼마 전에 한정으로 판매했던 안즈나 이벤트 당일 날 새로 추가된 비화였고요. 게다가 플레이팅 점수도 뮤자드가 너무 유리해서 제가 생각이 꼬인 건지는 몰라도, 너무 상술이 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그냥 이런 점이 아쉬웠다고요? 네,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런 이벤트는 너무 무리해서 재화를 투자할 필요도 없으니까 적당히 즐기시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